you mm -hmm.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 J와 P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인이 S인지 N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S라면 J와 P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왜냐라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S, J와 S, P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거의 정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N, J와 N, P는 그렇게까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슷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은 오히려 NT와 NF로 구분하는 게더 낫다고 했죠. 이렇게 구분하면 좀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대체로 그렇다는 거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J와 SP,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건지 이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S형들은 감각형이잖아요. 우감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가 우감으로 현실을 인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로 현실 세계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발달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S 중에서도 진짜 s 3이 있어요. 바로 SP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감각형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MBTI에서 말하는 네가지 기능. 다시 말해서 직관, 감각, 사고, 감정 중에 감각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SP들이에요. 혹시 외향형은 맞는데 내향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MBTI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재미로만 본게 아니라 이론까지 공부한 분이에요. 이게 유형 역동 이론이죠. 저는 이 이론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역동이론이라는건 마이어스가 맞는 건데요. MBTI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칼융의 심리유형론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MBTI를 알기 전에 융심리학이 한참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융이란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직접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척 헷갈립니다. 핵심을 짚어내기보다는 5만가지 정보를 쏟아내며 빙빙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있고요. 딱히 심리학 책이라기보다는 철학이나 문학이 뒤섞인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도 깊이를 알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죠. 아마도 이런 스타일이어서 마이어스도 나름 고민하다가 그런 이론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유형역동이론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유형이 ENTP라 그런지 저도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대충 넘어가지지가 않는 그런 유이거든요 <웃음> 보통 엔 n t 들이다 그렇다고 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MBTI의 의미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거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제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SP가 진정한 감각형이고요. SJ는 감각형은 감각형이지만 감각이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사고나 감정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SP는 감각이 가장 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때문에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외향형에서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고요. 내향형도 그런 면이 있는데 외향형과는 뭐가 다르냐면 귀차니즘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감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편안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SJ는 감각보다 더 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사고 아니면 감정입니다. 이두 기능을 판단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의라는 게 판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감각은 그저 그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판단하기 위해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감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오히려 감각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SP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되는 거죠. SP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바로 SJ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SP는 감각적 쾌감 또는 감각적 경험이 행동에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는 사람들인데 반해 SJ는 감각이 주로 도구로 사용되고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죠. 그래서 때로는 감각을 제어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하여 SP는 자유분방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되고요. SJ는 정반대로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하고 근면성실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죠.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외향형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액팁 F.P.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파티피플 같은 사람들이죠. MBTI 16가지 유형 중에 노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면도 있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해서 비즈니스에도 소질이 있어요. 행동력 갑입니다. 생각하자마자 혹은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습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 정반대쪽에 놓이는 사람들이 에티제, 에프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파티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좋거든요. ES타입이 다 그렇죠. 근데 그 파티라는 게 에티브, 에프피가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격식과 에티켓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파티입니다. 그런 파티도 있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비슷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봉사활동 모임, 이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E-tip, e f p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차니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보기엔 E-tip, F-p 만큼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하는 걸 좋아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s p 들이에요. 개미가 아니라 배짱이들 이란 얘기입니다. 내향형이라 겉으로 그런 성향이 드러나진 않을 뿐이죠.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감각형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감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장인 기질과 연결됩니다. 대체로 게으른 편이지만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한테 잘 맞는 건 아주 열심히 하죠. 그것 자체에 빠져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의 장인, 마스터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티제, 이프제들입니다. 아까 외향형 얘기할 때내 팁! FP만 그런 게 아니라 ETJ, FJ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어울리는 사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ETJ, i f 제이 사람들도 장인 기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미예요 배짱이가 아니라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적 성향까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MBTI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 바로 이 ET제, IF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맡겼을 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아웃풋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거나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맡기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니면 손을 잘안 대는 편이에요.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 유형을 SP와 SJ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거의 극과 극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런 거니까요. 근데 N 유형들은 좀 달라요. NP와 NJ가 개미와 배짱이 만큼 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S 유형만큼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엔 N이라는 게 S만큼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S는 구체적이죠. 현실적이고요. 반면에 N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에요. S가 보기엔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SP와 SJ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감각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SP는 감각이 이끄는 대로 가다보니까 쾌락주의자 성향이 나오는 거고요. SJ는 감각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제하곤 하니까 정반대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MP와 NJ는 감각이 아니라 직관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여기서 직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일종의 호기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S와 N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무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느냐. 그보다는 숲의 전체 모양에 관심을 갖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S가 주로 자기 주변의 현실에 집중하는데 반해 N은 그런 데엔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빅피처 다시 말해서 현실의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 자체가 모든 행동에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m p 구요 진정한 직관형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호기심이 있지만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결국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한 판단, 선택, 결정에 더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NJ라는 거예요. MP와 NJ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SP와 SJ처럼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정반대의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둘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한쪽은 그게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려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얘는 이 방식보다는 NT와 NF로 구분하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그리는 큰 그림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리산의 큰 그림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라산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가 아니라 숲이라고 했잖아요. 그 숲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로 구분하는 게 NT와 F라는 거죠. 보통 T와 F의 차이를 말할 때 입과 문과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매우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더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대체로 인티제의 느낌은 인팁과더 비슷해요. 인프제보다는 그렇죠.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J와 P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깐요 NJ와 MP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NTIP, NTIP과 NTJ, NTJ 이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비슷한 성향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다 NT들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NTIP, NTIP은 호기심 자체가 이들의 행동을 드라이브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거예요. 큰 그림 자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고를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인터넷을 뒤지거나 서점을 뒤지거나 뭔가를 뒤지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엔팁은 사람을 직접 뒤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궁금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가 궁금한 걸 알고 있거나 이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이런 행동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곤 하죠. 근데 인티 은 그런 무모한 짓은 거의 안 합니다. 은둔형이에요. 어쨌든 둘다이 궁금한 걸 찾아내거나 추적하는 도구로서 사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엔티제, 인티제 이 사람들은 호기심도 호기심이고 큰 그림도 큰 그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융의 심리유형으로 분류하면 에티제, 이티제와 같은 사고형들이라는 거죠. 그저 직관을 바탕으로 사고하느냐, 감각을 바탕으로 사고하느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는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깐깐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고형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엔 p i 인프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큰 그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m f p 는 외향적이면서도 감정형이어서, 매우 포용적입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이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작은 실수 같은 게 잦은 편이기도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no. 않죠. 반면에 인프피는 내향적이잖아요 겉모습만 그 보면 빅픽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깊고 넓고 풍부한 세계가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비슷한 게 있다고 하죠.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와 가장 친숙한 사람이 인프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J, INFJ 이 사람들 역시 비슷한 면이 있죠. FJ는 FP처럼 포용력이 있고요, INFJ는 INFP처럼 깊은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은 감정형이에요. FJ, 엠프제, INFJ와 같은 유형이란 얘기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게더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만 그려서 뭐냐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해야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리고 감정형이라서 타인과의 공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N이기 때문에 이 타인이라는 게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 판단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n f 제는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n f j 는 성직자 혹은 철학자적인 풍물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